오늘 메뉴는 이게 뭐게? 무슨 생선? 이게 우럭이야 우럭 우룩. 우럭 해가 맛있잖아 음. 우럭은 우럭 우룩 자체가 맛있어 이게 방건조 방건조한건데 이소리서 전번에 사왔네? 우럭 아닌 것같이를 생겼네 우럭 아닌 게생겼고 음. 이건 지름이 이것부터 다 자르고 얼마에 사왔어요 이거? 이거 이게 한 마리에 6천원이야 싼건가? 어? 싼거야 비싼거야? 올, 원래 우리에 비싸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라 더 비싸. 수입은 응. 맛없어. 다 잘랐잖아. 응. 자, 그러면, 이 비닐을, 이게, 이게, 이건 비닐 있어. 비닐을 칼로 이렇게 살살살 벗겨지거든. 여기서 튀기면, 튀기니까 싱크도 벗겨야지. 이거 벗겨야 돼. 청소기 한번 돌려야겠네. 이거? 응. 튀어서? 어. <웃음> 좀 배가 벗기면 돼. 이세 새토막, 새토막 해야지 찜인가? 자작자작 잘박잘박이라 그러니까, 자작자작이라 그러니까 국물 조금 붓고 잘박잘박하게 어. 어. 시골에서 어. 생선이 렇게 반건조해가지고 잘박잘박하게 지져놓으면 맛있어 짜그리 같은건가? 짜그리, 음, 짜그리? 짜그리? 짜그리, 맞아. 짜그리 맞아요? 음. 음. 짜그리 이버리게 입버리게 그러니까 꽃보다 어, 이빨이, 이빨이 있으니까 이빨도 맛있는데 이 우럭은 이 머리에서 맛있는 물이 많이 우러나잖아 좀 얼큰하게 네. 청양고추 를 넣고 파는 어슷썰어서 이 정도만 여기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끓여먹을 때는 꼭 쌀뜨물을 부라 그래. 어르신들은 꼭 쌀뜨물을, 이게 까 쌀뜨물은 이렇게 좀 구수한 맛이 나잖아. 밥하면 구수한 맛이 나니까 쌀뜨물에서 구수한 맛이 나는 거야. 국물을 좀 잘박 잘박하게 부어갖고. 간단한 찌개. 이건 간단한 거야. 생강. 아니, 음. 마늘. 마늘. 생강 좀 넣고. 그냥 한꺼번에 다 넣어 양념을. 맛술을 이게 생선이니까 약간 비린내 잡아주게 맛술을 좀 넣어주고 국간장 국간장 하나 반만 넣고 굴소스 굴소스로 조금 넣어주면 맛있어 국간 넣고 한 번에 다 넣는거야 응쌍 음, 넣어버려? 응한 음, 번에 넣어서 끓으면 약불로 은근히 조금 한참 졸여야 돼. 왜 그냥 이거 우에서 맛있는 물이 좀 우러나야 되니까 물이 정도 부면 으 이제 졸이면 좀 잘박잘박 해져. 파도 같이 넣고 다른 거그막 이게 생 이게 날 거였을 때 음. 명탕 끓일 때는 막 쑥갓도 넣고 미나리도 넣고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반 건조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끓이면 또 담백하고 맛있어. 선물 받은 건데 있으니까 이게 마늘하고 양파 이게 가루로 만든 건데 이것도 좀 넣어주면 양념이니까 맛있지 이렇게 끓잖아. 응. 그러면 이제 약불로 은근하게 은근하게 끓여야 돼. 그래야 여기 이제 고기에서 맛있는 물이 우러나 우러나라고 은근하게 한 10분 정도 끓이면 될 거야. 그줄에서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생선 말려놨다가 봄에 모 음. 심을 때 이렇게 막 잘박잘박해서 깨여먹고 그랬어 이거는 이우리가 반건조는 곧 먹어도 맛있고 찜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아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졸여야지 잘 끓는다 이거 더 끓여야 되나? 어, 좀 딸랑딸랑딸랑 그냥 텔밥이구나 난 연잎밥인 줄 알았네 연잎밥이 어디갔어좀더 해야 되는데 가문데안 익었어 안 익었어요? 입었어. <웃음> 고양이 코골대기 <콕을> 끄르냐? <웃음> 응. <웃음> 고양이 코골대보라 이렇게 골더라고 고양이가 <웃음> 아 따뜻하네. 아 색깔 좋아. 그럼 끓여야 돼 맛있는 노란하게. 조금 싱거운 거 소금. 아직 아직 들졸여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금을, 소금을 한, 넣어. 음, 소금으로 한 마체지.다가 다 끓이다가. 음. 됐어. 그만하자. 됐어요? 음. 이 정도 졸으면 돼. 그래서, 국물을 아주, 보, 맛을 보고, 음, 맛이 일어났는데, 조금 싱겁네. 조금만 싱거워서, 소금 조금만 넣고. 아 청양고추를 넣었더니 엄청 얼큰해. 응, 음, 얼큰한 게 좋아. 응. 음. 여기 끄고, 이 정도 가지면, 한 마리 가지면, 세 사람은 먹겠지. 응. 음, 충분하네, 세 사람. 충분해. 세 사람. 이거 우리 저녁 메뉴. 이걸로 자작자작, 어, 뭐야, 우럭, 찌개로 저녁 메뉴우럭짜글이 우럭짜그리 우럭 <웃음> 이렇게 하으면 국물이 담백해 딱한 접시 나오네 음. 이렇게 해서 우럭짜글이를 안상했어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겠지. 음. 반찬 없을 때 찌개거리가 어중간할 때는 이런 거 사놨다가 가끔은 한 번씩 찌개 끓여 먹으면 또 좋네. 새로운 맛으로 맛있지 급할 때술 안주로도 괜찮고 응응응 담백해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